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입양하세요 어,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입양하세요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입양하세요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근데 입양하세요에 거래 교환 뭐 시스템이라는게 생겨가지고 한번 그 거래배치를 얻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자 경호원 알렉스한테 말을 걸어서 시험을 치르면 된다고 하네요 가자! 내가 엄청난 시험을 통과시켜주지 혹시나 기린 가질래? 우려로? 음. 그럼 나두개 있어서 너 가져도 돼 나 뭔가 뭘, 뭘 잘못 눌렀는데 성공했어. 뭐지? 어? 내 강아지 가질래? 무료로? 갑자기, 갑자기 존댓하신다 네! 내가 여부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무료로 그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 아까는 반말 쓰더니 음... 이러면 안전하지? 위에 올려놓은 게 없잖아. OMG! 난! 그냥 결함 발견! 당신은 당신은 유니콘 거래를 쏴 그러면 두번 클러치 당신은 로벅스를 얻음 얼마나 많은 로버스? 영홍? 100! 난 그냥 그들이 있어 당신을 해야할 모든 히트를 두번 동의합니다 오! 괜찮아! 뭐지? 약간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음... 뭐지? 이건! 사기지 로벅스를 준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컨클럭실렉션 축하합니다 당신은 어... 라이센스를 얻었대요 짜잔 당신은 당신의 가방에서 라이센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헴 거래대장 납시오 에헴 뭐였지? 그.. 옛날에.. 그.. 사또 잡으러 가는 거 그거 뭐였지? 이거 딱.. 아 호패 딱 보여.. 그 마패 보여주면서 그.. 지각이 까먹었어 지금 뭐였지? 마패 보여주면서.. 땡땡땡땡 낚시고 막 이러는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아메워사 출두요! 아메워사 출두요! 에헴 아메워사 출두요! 거래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군. 이건 무엇인가? 아니, 얼음 패을 줬다고 나한테 안 받았는데 뭐지? 어허, 하나가 더 들었어. 그럼 뭐지? 안 받았는데 아, 그냥 두기로도 나오는구나. 아! 거래는 안되는데 주는거는 볼수 있네요? 야 근데 주는걸로 주는걸로 주는 그게 생기나? 어 주는걸로 그게 생겨? 주는거에서 막그 뭐라고 해야지? 사기가 생겨? 응. 주는거에서도 사기가 생긴다고요? 진짜? 원래 이 게임이 그렇게 사기가 많은 게임이었나? 오? 아 먼저 달라고 해서 아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멜고사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에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이 보이시죠? 저 이런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 탈게 없어요. 탈거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탈거좀 주세요. 네. 제가 타고 다닐 게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빨리 탈거좀 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타고 다닐 게 없어. 이건 뭐야? <웃음> 이게 뭐야? 탈거탈 거, 탈 거! 물방울 유모차 말고, 난 차량이 필요해. 유모차 같은 건안 주셔도 돼. 어 <웃음> 어 그러면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어 뭐야 이거 이거 사기예요 아니야 이거 한번 열어볼까? 짠 뭐가 나왔지? 이거 사기예요 이거 사기야! 이거 사기야! 이거 내가 봐도 사기야 이거 분명 엄청나게 큰 선물 상자였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요만한거 하나 나왔어요 이거 사기야! 이만한 거 하나 나서 분명 상자는 요만했는데, 거기서 이만한 거 나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저 사기 당했어요! 저 사기 당했어요! 이거,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게 뭐, 이게 뭔 말도. 야, 상자는! 머리, 어, 머리보다 컸는데, 어떻게 이만한 게와 이거는! 그래! 상자가 저만한 상자가 저만한데, 이런 게 나온다고! 와! 사기당했다 상자 상자 한 번만 더 줘봐요 어한 번만 더 까볼래 아 여러분들 줄수 있는 사람만 주세요 막 어거즈로 주시면 안돼요 음 외발자동 어 하나 더받았다 오케이 자, 상자가 이만해요 여러분들 원기용만 해요 야 상자에서 과연 음 이만한 건 나올 수 있을 그래 이만한 거 그래 이만한 건 괜찮아 어 이만한 건 나올 수 있지 그래그래 그래. 이만한 건 나올 수 있지 음 뭐지 나 아까부터 뭘 이렇게 데리고 있지 자꾸 어디가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입양하세요 입양하셀 위해서 한번 새로 나온 저 사기 배지? 무슨 배지 저 질이니? 교환허가증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나름님 교환허거증이 있으면은 교환이 된대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네 교환이 되는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네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그런정도네요 음 그리고 이게 있으면은 자기 지금까지 거래한 내역들을 볼수있고요 내가 주는 것도 나오나? 내가 주는 것도 한번 나오나 볼까? 자 이분한테 아이템 두기 백팩에 있는 이거 두개 있으니까 하나 줄까? 야? 어 뭐야 이거 또왜 생겼어? 뭐야? 어 자꾸 선물이 생겨 뭐지 크리스마스라 그런가? 어 내가 주는 거는 왜 안나오지? 안줬나? 잠깐만 아이템 두기 백팩에 있는거 똑같은거 두개 있으니까 이거 하나 줍시다 줬나? 준거 같은데? 아닌가? 아, 내가 준 것도 뜨네. 어, 내가 준 것도 뜨네. 이렇게. 음, 자 좋습니다. 이번 상자에서는 짜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짠. 자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끝!